안녕하십니까 8월 31일자 해외선물원기출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선물 김덕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구인건수및 소비자 신뢰지수 등 경제지표 보전에 힘입어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애플이 1% 이상 하락하는 등 기술주 위주로 시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한 연준위원들은 여전히 금민상 기조를 유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통화정책 관련 발언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 여파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네요. 원유는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를 이행하는 협상이 곧 이뤄질 거라는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오페 플러스 감산 우려까지 완화되면서 급락했습니다. 하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어 많은 연준 위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 인데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유지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가라앉은 시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반등 여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주 매도세가 막바지라는 분석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되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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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준의 스탠스는 내년까지 긴축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인한 가능성은 시기상조이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900포인트에서 128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위도 87달러와 96달러 사이에서의 흐름이 유효합니다. 금은 1690달러에서 1780달러 사이의 흐름 정리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유의 경우 금방세를 보였으나 이란 핵 확산이 최종 완료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 원유의 움직임이 주의하셔야겠네요.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